어? 아, 오X이네? 난 근데 제가못 들어오면 살짝 안심한다? 난수 들어갈 가들어수 있겠어 수 있어. 아. <웃음> 아니 이상하게 제가 들어오면 내가 튕기고 내가 들어가면 제가 튕겨 아 일단 뭐야. 해봐 지금 빗소리 램프 현상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연비 지금 소파 깎고 있지 딱 들켰어 넌 내가 들어가자면 나갈 준비해라 뭐안 되는 거어떻게 <웃음> 그치, 맞긴 해, 맞는 말이야. 어, 걔는 거야.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 내가 음. 들어가서 연비 튀기면은 똑같이 얘기해야지. <웃음> 지금 저런 게 MBTI T야, T. F가 그치. 되려면. 어? 맞아. 힘들겠다. 야, 좀 마음고생 어. 많겠다. 그게 정말로 마음이 담겨있지 않은데 위로가 돼? 와, 진짜 이거 노력도 글럽다, 안 하겠다는 글럽다. 거 아니야? 근데 지난번에 됐을 때는 왜된 거야? 그럼? 그니까 아니 이 이유를 모르겠다니까. 그러게, 이면안될려면 되람, 그냥 끝까지 그러니까 안거야 약간 되는 플래그를 워야 되나? 이번에, 이번에 되면 평생 못 쏠. 이어 시도 안 함.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정신 아, 차려 안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연비야, 응? 너 너무 무심한 거 아니니 피소리한테? 아 아니, 아니, 무심한 게 아니라 내가 해줄 수가 없는데 여기서. 그래 그래도 저는 네. 그거 연비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고는 샤우팅밖에 없어 사실. 투디야, 네? 전 뭐? <웃음> <웃음> 예? 아 그걸 또 들으셨어요? 네 뭐라 그랬는데? 어이, 아, 야나 튕겼어! 어? 어, 이거 뭔가 서버에 저주가 흐르고 있다. 내가 봤어. 그러니까 뭐 이상하네. 오? 어? 야 근데 진짜 빗소리 들어올 때마다 나 튕기는 거야? 아, 그런 거 같은데 지금. 야, <웃음> 나 순간 나... 내 시야에 빗소리가 딱 보이자마자 내가 튕겼는데. 어? 그렇다면 일단 건축이나 마무리하지. 어차피 질 거지만. 어, 아직도 어, 저러네. 피에나, 내가 너 이길 수 있게 해줄게. 어떻게? 연비야 녹화 켜라. 나 접속 시도한다. 아니야. 아, 그러면은 나 튕긴다고 들어오지 말라고. 아니 멤버 보고 콘텐츠 들어오지 말라고. 들어오지 얘기, 마. 게임. 들어오지 말라면 들어오지 마. 야 오늘 나 아니고 케빈님이야. <웃음> 그럼 연비가 튕길 때까지 한번 시도해볼. 아, 자 지금. 이게 무슨 무기야 이게? <웃음> 우리는. 핵 보유국이다. <웃음> <웃음> 뭐야 이게.. 전진의 콘텐츠가 이상해졌잖아 지금. 처리가 <웃음> 있, 저리가 있, 저리가 있, 저리가 저리 아, 아. 안 있. 실패! 실패! 안 튕겼다! 전투하! 아, 아 불발! 불발! 아이.. 쿠션을 좀.. 부피감 있게 만들고 싶은데? 좀벌레 <웃음> 같은데? <웃음> 정답! 좀벌레. 아이 3D 모델링이 좀 힘드네. 너이 정도를 3D 모델링이라 그러면 진짜 모델러분들한테 상용 먹어. 나한테 이것도 3D야. 구, 구체 마크 3 d 기네 맞아 이거 어? 3D긴 하지 맞지. 어 쓰레기긴 한데. 쓰레기요? 쓰레기... 3D 3D 아유 어... 얘는 비가 <웃음> 썩었네 이거 완전. 쓰레기기도 <웃음> 해, 딴이 누나. 기가 쓰레기가다 지금. 아니야 쓰레기기도 해. <웃음> 네. 쓰레 기 쿠션. <웃음> 아, 아 튕겼다. 연비 튕겼는데? <웃음> 옆에서 자꾸 잼 넣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대답 들었다 어 근데 왜 소파가 없지? 소파 위험형 물으신다면 대답해 드는 게 인지 상정. 이세계 파괴를 막기 위해. 이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해. 사랑가 진실, 어둠을 뿌리고 다니는. 귀염단계학동 우린 로켓단. 내 이름은 야옹이다 아니, 로이랑 로사가 소개를 못했잖아. 난 뚜르디, 난뚜르시 어디갔어? 왜 혼자 끝내? <웃음> 까먹었어. <웃음> 난삐소리다 어? 어. 아. 어. <웃음> 음. 희망고문. 와, 이번엔 딜레이까지 주면서 희망고문하네. <웃음> 어허! 아니, 이유를 모르다나. 아니, 컴퓨터가 왜 거짓말을 하는데 도대체? 오늘 기분이 꿀꿀해서. <웃음> <웃음> 하. 하. <웃음> <웃음> 오늘 좀 민간한가 봐. <웃음> 컴퓨터의 기분에 공감을 좀해 줘. 그러니까 걔도 앱프터 아, 내가... 아, 근데 살짝. 아이. 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아니야, 근데 똑바랗게? 그렇다면 우리 모두 건축을 멈추고, 야 적어도 하트비트가 이거 수정해 줄 때까지 조합템 하나는 만들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웃음> 아니, 야 이렇게 하고 버전 다운한다고? 야 이거 하트비트 또 오열해. 아니 뭐라도 이걸 보여줘야 될거아니야안 되는 걸 어떻게 보여줘요 뭐 <웃음> 아,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데 아니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도 않으니까 그냥 다음번에 만들까? 그래 안 하고 있까응 일을 우리가 하나? 같이 비틀고 지와 <웃음> 그건 좀 너무했다 와야 <웃음> 내가 뭐 공감 안 해준다고 그렇게 X돼서니 <웃음> <웃음> <하더니 웃음> 아나 지금 안 들어가져서 삐뚤어진 거야 지금 나티로티로 <웃음> 티로 변경할 거야 나 지금 캐빈님 응? 이거 어떻게 부피 좀 살려봐요 지금 여기서 무슨 소리 안 들려 지금, 연비야? <웃음> 무슨 소리? 삼망하셨습니다. <띠이> <웃음> 뭐 하는 거예요 여기? 뭘로 뭐야 이거? 일단 하얀색인가 석영 같기도 하고 조각상인가? 근데 조각상 같기에는 뭐가 형태를 띄는게 하나도 없는데? 아 근데 아까 전까지. 아 진짜. 아싸 어이 움츠러가도 돼요 그러면? <웃음> 어 잠깐 이때를 노렸어 예와들었다야 yeah! <웃음> <오>, <웃음> <웃음> 이게 왜 진짜 야 이게 왜 이회진? 이회진 <웃음> 이웨진 <웃음> 이봐 연비 나 이때를 노렸어 <웃음> 아니 왜 이게 진짜 되 대... 이게 왜 왜? 내 컴퓨터랑 내 컴퓨터랑 싸먹었니? <웃음> 아니 뭐 연결돼 있냐 너네 둘 컴퓨터 뭐야 이거 왜 이래 근데 연비가 들어오니까 아 이게 아 순서가 있다 이거 빗소리 접속하고 연비 들어와야 되는 ㅋ <웃음> <웃음> <웃음> 연비.. 연비 들어왔는가? 야 어... 너네 이거.. 눈 바라봐도 되는 거야? 서로? 아.. 한 5초 바라보고 있으면 튕기지 않을까? <웃음> 그니까 이거.. 이거 너네 둘 괜찮은 거야? 야눈 깔아 <웃음> 와.. 아나 튕겼어! <웃음> 아, 그 ㅋ ㅋ ㅋ ㅋ ㅋ 야왜 이러는 <웃음> 건데? 내내번에 <네데베에> 미국에서 <웃음> 온? <목소리도> 테러리스트야 <웃음> 이씨 게 지금 마피아 게임인거죠 이거 지금 <웃음> 야 범인은 누구야 범인 누구긴 빅소리지 <웃음> 아니지 우리 중에 한번도 안 튕긴 사람이 있어 어? <웃음> 어 누구야? 그것은 바로 c 이 어? 미리 어? <웃음> 컴퓨터 못하는걸 왜내 손으로 <웃음> <웃음> <웃음> 내 눈을 바라봐 넌 마크 튕기고 내 이름을 불러봐 넌 서버 튕기고 어 들어왔다 라미 복귀 야왜 흉물 쳐다보듯이 고개를 돌리냐? <웃음> <웃음> 건축할 거 없는 사람들은 그럼 조합템 구해오면안 되는 거야? 일단은 지옥문도 하나 열어놔야 되고 그다음에 대나무 하나 구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름표도 하나 구해야 되고 지금 라 어? 너가 나 보니까 갑자기 레기 어? 다대피다대피 다 <웃음> 아니 진짜 전술핵을 두어하고 있네 뭐야? 어, 진짜로? 내가 바로 숨쉬는 디도스예요 안돼 아, 테스트는 해보자 디솔리님 나한테 와봐라? 아, 우리 한눈 찐하게만 찍보고 있길래? 이거 문제가 없다니까? 이게 쳐다본다고 해서 틀린 게 아! 이거 봐, 범인은 따로 있는 거야 아니야. 그래, 범인 따로 있어 CN이 보러 오기 전에 라미를 내가 진드컷 <웃음> 쳐다보고 왔어 아유, 이거 무구 같은거야? 이거 살까? 뒤늦게 감염되는 건가? 퍼센트 올라가는 거야 이거? 근처에 있으면? 조냐고이비수이 <웃음> <웃음> 근처에 있으면 퍼센트 올라가는 것 같은데? 오지마! <웃음> 기분 탓인가? 고개 내리고 바로 내려갔던 것 같은데 라미아 피해! 네? 아! 근데 뒤에 s c p 전수렙 아, 투하! 에헤 와아... 체케빈 공룡 만들겠습니다 멤버 따돌림 공룡 자 투표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더 좋아하시는 집의 번호와 이유를 써주시면 되는데요 집 아니고 사무실입니다 회사입니다 아 그렇죠 예 사무실이죠 뭐야 여기 오면 왜캐렇 렉이 걸려? 여기 뭐야? 어렉 걸리는 거 튕기는 건데? 이집 안에만 렉이 걸리거든요 저? 난안 걸리는데. 저집 안에 뭔가 원인이 있어 지금. 아니야. 아, 내가 뭐가 아니야 아! 맞구만. 맞네. 저집 안에 있네 지금. 근데 신기한 건딱 나랑 눈 마주치자마자 튕겼다 또. 잠깐. 이이 집의 문제인가? 그러니까 남, 저 옆에... 집과 빗소래 콜라보레이션이야 지금. 자 여러분 어쨌든 1번이 재건물이고요. 재건물은 보여드릴 만큼 보여드렸으니까. 어, 번 2번 보여드리면 2번이 시애니 건물입니다 책상은 한 군데만 세팅을 해놔서 여기만 대략적으로 어?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 이쁘다, 컴퓨터 꾸며놓은거 이쁘죠? 아머스탠드 소환해서 머리 씌워놨어요 그리고 2층에 이제 회의실이 준비가 되어있거든요 회의실 중요합니다 요런 느낌으로 되어있고요 확실히 시애니는 어떤 대기업 간부 느낌을 좋아해 아! <웃음> 이건 또왜 여기서 튕겨? 아 일단 버전은 내가 내릴게. 이거 어쩔 수 없어. 이거 버전은 네. 1.16.5 우리 자주 쓰던 버전으로 내리고 그럼 우리 <웃음> 다시 시작이야. 아 <아니>, 근데 솔직히 <웃음> 다행인 건뭔줄 알아? 한게 없어. 한게 없어. 갑들 내기심해 주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번지고 있다니까 지금 내가 봤을 때. 음. 어? 어, 어, 어, 아아아안 돼. 돼. 안 돼. 튕기지 마. 튕기지 마. <웃음> 나다. 안 아 어? 튕기는데? 야 이거 <웃음> 번진다! 번져! 왜 나만 안 튕겨 진짜? 내가 숙주야? 야 대박이다 이거 번진다 모든 책임을 지고 앞으로 2주간 경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렇다면 제가 시앤이한테 컴퓨터를 준게 저기 때문에 컴퓨터를 압수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이거 없으면 F예요 <웃음> 저 오늘도 밤새야 돼요 과제가 알고 보니 내일까지 제출이라서 제가 저걸 압수한 다음에 어떻게든 과제는 할수 있도록 펜티엄 5를 드리고 오겠습니다. 안언리얼 엔진을 돌려야 돼요, 캐빈 님? 펜티엄은 <웃음> 너무 심하니까. 네. 듀얼 코어로 보내 줍시다. 언리얼을 돌려야 된다니까요. 펜티엄이 좀 그러면 그냥 펜티엄 팬티... <웃음> <웃음> 스로 <웃음> 빤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입던 건가요? 질문입니다. 입던 거 아닙니다. 입던 거 아니에요? 예. 깝이. <웃음> 어? <웃음> 아무튼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웃음> 눌러 주시고요. 노바 넣어봐. 안녕. 넣어봐. <웃음> 안녕~~ 이렇게 끝나도 돼?